예예! 예! 예!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여행한다. 번이당 거지 투어, 거지 투어. 한 번만 주세요 제가. 예. 어디 <웃음> 하나요? <미안하냐>? 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거즈 투어 양경태입니다. 드디어 거즈 투어 떠나기 하루 전. 전날 밤 짐을 챙기려고 집에 왔습니다 짐은 제가 안그래도 다 준비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웃음> 짐을 아주 그냥 말끔하게 제가 간략하게 <웃음> 싸야 돼요 어차피 크지투어라서뭐 안왔기 때문에 11시 30, 46분 어, 내일 저희가 9시에 출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찍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일 여행을 위해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만나요 자이재영입니다 개그맨 이재영이고요 가볍게 옷이나 가지도구만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봐. 어, 아시아가 뭐 여기들 있는 거. 나는 이야 자, 보세요. 음. 여기 자켓이죠? 여기 대. 아이 그거 좀잘 잘. 깜발. 김발 맞죠? 지죠 아, 우선 대 맛이다. 정말 좀 열심히 어, 살았다니고요. 넥클레. 그리고 수건. 수월. 수건 있어요. 저 서신합니다. 어, 아, 치미 을게요 있네요. 수링님 좋아좀 곧가라. 아주 좀데 티셔츠는 편해져? 루프 올라가자. 티셔츠. 자, 블랙을 잡는다. 블랙. 약간 벽지 재질이야 벽지 재질. 어이 이거. 스포츠 느낌이고. 자, 스다스 썸브레스. 자, 스이스 홍대 아이이 홍대 아이경 아! 스 이번은 110볼트예요 여 그리고 캠프, 카메라. 카메라 3차 보데 일단 고프로가 충전 중이고요. 고프로 가방과 케이스가 준비 있고요. 아, 이렇게 여러분들 담아야 되고. 그리고 수원이, 니 A2300 카메라와 언더랜드 준비 중이고요. 이걸로 우리 김신영과작가님 함께 퓨터 촬영하시겠습니다. 준비 중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 어, 저희는 이 정도만 준비했으면 될 거예요. 뭐 너무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캐리어를 안 가져가 생깁니다. 가볍게 어, 어깨에 맬수 있는 그 정도 백만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내일 공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투어! 고고! 好